네, 계속해서 동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목, 목 흔들기 시의 주의사항에서 제가 제목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이번 동영상은 아, 목 흔들기와 아, 코 호흡, 코로 하는 호흡과 입으로 하는 호흡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여러분들 하여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 내쉬는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조금 인지를 하셨을 거라 제가 생각하고요. 음. 그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 어, 할수 있을 때는 입호흡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치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입호흡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은 입으로. 입으로 불, 불어야 폐가 더 강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창자 운동력의 능력, 능력이 장시간 너무 이렇게 좀 약해져 있는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다시 폐를 자꾸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려면 입으로 바람을 불어야만 폐가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강하게 움직이고 어또 코로만 해갖고는 폐가 이런다고 해서 폐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어 그렇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약하고 그래서 약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참 길어질 겁니다. 한참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입업을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해, 아, 하실 때 항상 입업을 할 수는 없고 어떤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수업에 들어간다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이 호흡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뭐 하루에 살다 보면 여러 차례 그런 상황이 마주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잠자는 시간 에 누워있는 시간 에는 계속 호흡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그 사실은 이제, 이 호흡을, 어 하는 게 원칙인데, 자, 호흡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죠? 어, 어떻게 하든 팔을, 팔을, 팔을, 팔을 못 움직이면 손가락이라도 자꾸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야 된다. 조용히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무릎이라도 잡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제가, 어, 팔을 이렇게 잡고 걸고 약하게라도, 약하게 살짝 당기십시오. 살짝 이렇게 당기면, 내 몸의 혈관들이 막 이렇게 수축팽창 될거아니까그 살짝 아, 잡아당기고 고 손가락도 여러 가지. 나중에 제가 손목 터널 등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아,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데, 한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바라 운동과 병행해서 항상 호흡을 하시려고 하고 그죠? 그데 어. 입호흡 그니까 어쩔 수 없을 때코 호흡을 해야 되나? 호흡을 할 때는 자바라 운동을 하면서 코 호흡을 하면 조금 덜해요. 어. 근데 그것도 코호흡 코호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어. 다시 한번 얘기요 입호흡을 할 때는 입을 뭐 항상 벌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내뱉고 하고 그냥 살짝 벌리고 있으면 공기가 또 슥, 폐가 이제 부불 때는 폐가 이렇게 들렸다가 가만히 있으면 폐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알아서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때는 뭐 입을 벌리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코흡을 할 때는 입을 반드시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압력이 유지되면서 가스가 밀려나갔다가 다시 폐로 들어가는 현상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코흡을 할 때는 약하게 이렇게 나갔다가 가스가 소용돌이 치다가 순간적으로 폐로 들어가 버린 수가 생겨요 그래야 되면 여기 기침이 기 나온다거나 감기에 걸려 버린다거나 이런 어 상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 하나의 일종의 2차 자각 증상인데 코흡을 할때 항상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어 기억하십시오 코호흡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흡도 호 제가 그냥 코흡을 호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코흡을 호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하여던동그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제가 누구한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다 떠지그 제가 그그 그, 뭐, 뭐죠? 어두레밭 처럼 표주박처럼 이렇게 <웃음> 저, <웃음>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갑자기 또설명드리니까보이십니요여게 아, 아. 아, 비강과 구강을 합쳐놓은 넓이 면적이고 여게 폐의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을 담은 상태에서 비강과 구강의 면적.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스로 인한 압력 그리고 폐의 압력 그러니까 우리 호흡 시 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 압력의 힘으로 해서 가스가 아, 공기가 이렇게 공기와 함께 가스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입을 벌려버리면 그 압력이 무너져버리면서 공기는 나오는데 가스가 안나와버리안나 가스가 그냥 조금 쎄 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입으로 불게 되면 충분한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기서 식도 상단에 있는 협착점이 벌어지면서 가스와 함께 공기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호흡을 할때 입을 벌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담은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틈을 길게 둬야 돼요 계속 해버리면 이것도 감기 걸려버립니다. 왜냐니 이거 분명 감기 걸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텀을 길게 안 두면, 그방 하고, 이렇게 계속 해봅시다. 한 시간 내로 감기 걸려버립니다. 폐가, 아, 가스가 폐로 들어가버려요. 아, 제가 장담하는데 한 시간 내로 감기 걸려버립니다. 아, 여러분 감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감기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바이러스성 감기가 아닙니다. 가스가 폐로 들어가서 붙으면서 나타나는 감기 증상이에요 아, 감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감기를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아, 그 텀을 길게 둬야 됩니다. 5초, 최소한 5초 정도. 원래는 안 들이마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잘못 견딜 것 같아요. 아, 원래 저는 그안 들이마셔도 안 죽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 굳이 뭐, 세게 안, 어, 굳이 이렇게 안 들이마셔도, 지가 알아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공기가. 어, 여러분들 실험 한번 해봅시다. 그냥, 어, 여러분들 그냥 좀, 실험적인 차원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어, 근데 정이 답답하면, 살짝만 들이마세요. 살짝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어. 또 이것도 계속하게 되면, 머리가 땡깁니다. 아, 여러분들 왠가 하면, 폐가 벌써 여러분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정상인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은, 지금, 저 폐를 지금 다시 일어나죠. 그냥, 아, 아,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폐가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면적이 폐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을 불게 되면, 코로 불게 되면, 이게 압력이 안, 알리니까, 부족하니까, 이제 머리, 이게 비강 쪽에 이, 이 위쪽 부분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서 한참 그 호흡을 하게 되면 또 머리가 띵해집니다. 어, 이쪽 부분이 확 당겨요. 어, 어, 그냥 계속 호흡을 하게 되면 뭐한 30분 정도 넘으면 머리가 당긴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저는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아,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이렇게 하면 자 코업을 확인는 해야 되는데 뭐이 보급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코업을 확인는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고치는 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고치는 법 그죠? 어, 기침 감기 고치는 법 가스가 폐로 흘러들어갈 때 기침 감기 고치는 법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5초 간격으로 머리를 한번 흔들고, 가끔 가다가 이빨 도 이렇게, 이빨도 자주 안 두드려야 한두 번만 두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이제 식도 타고 피가 이렇게 올라와요. 또, 가스도, 너무 흔들어보면 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고, 5초 간격으로 한 번씩 흔들고 바람을 한번 불어주고, 가끔 가다가 머리 안 흔들고 이빨만 두번 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 당기는 현상이, 어, 잘안 나타날 거예요. 왠가 하면 이제 압력이, 그니까 러 도와주는 거죠. 어, 그, 피를, 피를 끌어올려주고, 그죠? 호흡을 내밀고, 또 폐도 조금 수축을 시켜주고, 또 팔도 약간 도와주십시오. 어떻 하든 도대체 모든 움직임이 상황이라 이러면, 볼펜이라도 잡고 이렇게 막꾹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 이렇게 하면 폐가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수축이 되거든요. 에, 수축이 되, 되니까 에, 그꼭 기억해 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업을 할 때는 이런 원칙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고 하면 제 감기 막 걸려봤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 감기는 아닌데 가스가 폐로 들어가는 경험을 저는 이제 너무 많은 경험을 해갖고 아, 폐, 폐로 가스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게 대처해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기가 아예 안 걸려버리는 거죠. 아, 그 시점을 느껴져요.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거의 못 느낄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동영상을 왜 올리느냐.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는 뜻에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코호흡 입호흡 또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동영상 올려보겠습니다